세상 이입니다네 여러분 오늘도 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음, 요즘에 행복할 일이 별로 없죠. 코로나 때문에 3 년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거봐 거봐 어느 정도 생활화돼 가고 음, 코로나도 힘이 많이 꺾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지고 이제는 친한 친구, 아, 사람들하고 밥한끼 먹는 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부담스러워지는 시대 점점 그런데다가 그쵸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네 어. 이렇게 사는게 힘들면 마음이라도 서로 기대고 보듬고 있, 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 내게 올인할 사람 네, 나에게 마음을 올인해줄 사람 음, 나를 아껴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 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올인할 사람. 그래서 올인이라는 건 음, 물론 아이,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좋겠죠. 그럼 그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너무 그러면 내가 된장같이 보이잖아. <웃음> 마음은 그럴지라도 어, 마음은 그럴지라도 어, 내게, 나에게 마음을 올인해 줄수 있는 사람 여쪽에다한발 음, 걸쳐놓고 저쪽에다 한발 걸쳐놓고 이런 거 말고 음, 정말 나에게 어, 편안함을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아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부터 쭉 한번 꿰뚫어 봅시다. <웃음> 무릎이 닿기도 전 아니야. 나는 무릎이 그 정도는 아니야. 무릎이 닿서 좀 있어야 돼. <웃음> 카드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내 마음에 진짜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갖고 사는 사람 같아. 어 어떤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아무리 그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 힘들다 뭐하다 나오진 않았어요. 어, 그렇지만 어 카드에 좀 조금만 저거 어 저기 뭐지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저기만 미리 얘기할게요. 어, 아무리 역경이 있고 뭐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의 소망이죠. 어,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을 갖다가 어, 꼭 지고서 버리지 않고 산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너무 힘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폭해 버리잖아. 어, 자폭하고 그냥 아, 너무 빡. 아. 아무리 봐도 암담하니까 음, 암담하니까 그냥 주저, 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주저앉기보다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때를 기다리고 소중한 걸 갖다가 꼭 어, 마음에 담고서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어, 적당한 때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펼쳐서 누구한테 어, 맘 놓고 보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마음을 맞놓고 맘놓고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자들도 너무 약어 가지고 남자들도 돈 무시 좋아한다. 어 무시 좋아해 가지고 어 이왕이면 여자가 직장이 좋았으면 연봉 높았으면 좋겠고 아 그래도 가진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 어, 그래서 남자들도요 조건보고서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고 나쁘다 뭐하다 그런 말할 수가 없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 나도 그래 어, 어, 누구나 다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어, 좀허우대 멀쩡하고 <웃음> 너무 바라나요? 암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거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그, 그, 착하 놀러 다니고, 막,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걸 갖다가 즐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음, 적당하게, 어 저기, 막, 그런 거, 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고집이 없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어. 어, 그냥, 고집을 부리다가도, 고집을 부리다가도 그거지. 저기, 만 상대방이 객관, 객관성을 띠거나 이론적으로 맞다 싶으면은 따라가는 타입이라고 어, 봐야지. 그래야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 연애한 지는 그래도 꽤 되셨나봐. 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연애를 갔다가 한동안 안 했었던 게 아닌가. 어, 이제 슬슬 연애세포가 부활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연애세포가 부활하다. 근데 여러분 너무 꼼꼼한데? 음, 뭐 이렇게, 뭐, 막연하게, 어, 예를 들어서, 어, 뭘 해야겠다라고, 뭐, 대책이 없는다기 보다는, 어, 뭔가 구체적인 뭔가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 내가 앞으로의, 어, 사랑은, 어떠, 어떠, 어떠한 것이여야만 된다라는 그 계획이 딱 서있다라는 거지. 음. 음, 이제 죽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조금, 저, 마음에만 이렇게 담고 있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는 걸 갖다가 더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 밖에 나가기보다는 그래도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뭐지, 아, 왜냐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밖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음. 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음. 고집을 부렸다가도 그거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을 갖다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면 쑥, 수그러들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고집을 부리다가도.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 막연하게 어, 연애 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어, 막연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 애써서 어, 저기 막 피어나는 어, 살아나는 연애 세포를 갖다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연애사가 그렇게 이게 참 그래 뭐 뭐가 그러냐 뜬금없지만. 뜬금없, 뜬금없다라는 거 알아요. 이게 왜참 그러냐면은 이 과거에 그 여러분이 사귀었던 그 사람이, 어. 어... 좀 성, 성향이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 어,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쌍방에 다 물러남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과거에 얘네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쌍방에 다 물러남이 없고, 여러분들은 조금, 좀 성격이 유한 사람이 걸려야 돼어 유하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쌍방이 꼼꼼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서로 말안 삐지면 말안 하는 거지 쌍방이다 어 한쪽이 말, 말을 안 하면 그래도 눈치껏 이때쯤이면 슬쩍 다가가가지고 풀어줘야겠다 해서 풀면 이 관계가 되는데 쌍방이 야 니가 야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어 니가 안 풀어 어 그럼 나도 안 풀어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보니까 음, 이게 그 고비를 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어. 그한 고비만을 딱 넘기면 됐을 적이었는데 어, 그 고비를 못 넘고 서로 자존심을 부리다가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잘났고 못났 거를 따지기 전에 이건 그 문제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둘중 하나가 좀 성격이 너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반대여도 안 되지만 너무 같아도 안돼 성향이 비슷해도 안 된다는 거야 적당히 비슷하고 적당히 달라야 이게 그 저거 있잖아요 협상 이이 어. 이 연인관계도 협상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지 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여기까지는 각자 생활하자 뭐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음. 과거에, 남, 남, 저기, 남친들도, 어, 되게 꼼꼼했어요. 경제적이었다, 그래야 되나? 어, 경제적이었다. 경제에 민감했다. 어, 이익에 민감했다. 그리고 나, 내 것에 민감하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도 내 것에 민감한, 어, 게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 더, 어, 민감하냐라고 봤을 적엔 남자 쪽이 훨씬 더 민감했다라고 보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 딱 들, 들, 들어봐서 어느 정도 그래 이게 그래 어 이론적으로 네가 맞다 싶으면은 그냥 들어주는 게 없지는 않아요. 어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어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뭐야 어 그냥 주도권 싸움만 하다가 어 별로 이렇게. 어 그럼, 뭐, 니가 더 해야라. 뭐, 서로, 서로 하라고. 서로 하라는 거지, 서로. 음. 그러다가, 이제, 안 된, 아, 이, 저기, 막, 연애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았나 어, 싶어요. 다야, 그렇게 했습니까? 어. 둘다 너무 꼼꼼하다는 거지, 음. 근데 여자가 꼼꼼한 거는 아, 그래도 괜찮아. 여자니까. 근데 남자가 그러면 은 정말 답 없지. 보통 여자가 그렇게 새침하고 휘깨지면 남자가 와서 좀 이렇게 달래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에,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연애를 뒤로 하고서 꽤 오래 어, 공백기를 가, 가졌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그 과거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번에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도가 딱 잡혀져 있다라는 거지 음. 구도가 딱 잡혀져 있다라는 거 생각이 참 많다 왜 생각이 많냐 어, 왜 생각이 많냐 하면 아 이거 뭐지 아 내게 올인할 사람을 갖다가 저기 찾아야 되는데 음. 아, 내가 왜 저기 뭐 얘기를 질질 끌었냐 하면요 음. 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올까 해서 음, 다른 인연이 나올까 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비춰지는 남자는 전남친 전, 전 남침, 음. 전남친이라는 거지 어, 전남친이 그리고 여러분이 전남친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한 거야 여러분의 전남친은 아 전남친은 그냥 아 이렇게 개나 줘버려 어 라는 말 자체도 하기 싫어 아 진짜 어이 이, 전남친한테 이렇다는 거지 어, 좀. 학을 뗐다 그래야 되나? 어, 학을 뗐다 라는 거야 그래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전남친이 그냥 눈치 없이 자꾸 어, 그것도 뭐 정성스럽게나 어, 저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어. 지금 어, 내키는 대로 빼꼼 해갖고 음, 흔적 남기고 가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 뭐하니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사람도 있지만 그냥 괜히 어, 저기 막 나 왔다 갔다 라는 흔적이나 남기고 그런 꼴값 떨고 있으니까 싫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진짜 말하기도 귀 진짜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초딩이야 어 말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야너 자꾸 내 sns에 들어와 가지고 너 흔적 남길래 어 아, 진짜, 진짜 이게 그러면 아니 뭐 보, 보지도 못해 뭐 이런 식이지 어 그런 거갖고 아니 왜 들어와서 싸우고 앉아 있냐고 어, 그런 거예요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짜증이 나지. 근데 전 남친이 잘안 떨어져, 희한하게. 어, 이 사람이 떨어져야 새남자가 들어오는데, 어, 맞아요.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야 새남자가 들어와요. 이 남자가, 예, 그게 왜냐면 그런 게 있어. 그, 기차가 가야, 새, 따라, 다른 기차가 오지. 앞에, 저, 저기, 저기, 막, 그 저기 역에 기차가 또들어냐니 앉아있는데 다음 기차가 올 수가 있겠어 얘가 빠져줘야지 올수 있는 거지 어. 여러분이 어 철벽을 치고 자 제바질 가라 이 똥차야 막 이런데도 안 간다는 거지 어. 얘가 가야 나도 어. 저기 기차가 가고 나면은 다른 기차가 올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시간 동안 내가 어 뭔가를 갖다 뭐 스케치도 하고 그리고 어 기차 기다, 기차를 기다리지 왜냐면 이 기차는 내가 어 내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기차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기차가 빨리 가줘야 내가 다음 기차를 기다리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뭐 나만의 시간을 갖고서 뭘할 텐데 얘가 안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칠 미치고 짜증이 짜증이 조금 난다 귀찮다 이제 말하기 도 괜찮다. 어, 어 저기 막 제대로나 그런 말을 안 해. 왜 선생님 쟤는 저던 짓을 할까요?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막어 여러분한테 싹싹 빌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저러는 거예요. 어, 괜히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지? 그거지. 그나마 있던 전까지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네가 이러니까 어야 저기 막너 진짜. 너, 만 너가 나타날 때마다 재수가 없어. 어, 너가 자꾸 이럴 때마다 내가 있던 정도 떨어져. 그니까, 제발 좀, 어,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열, 열이 받는 거야. 어, 여러분은 딱, 일, 이, 이, 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겠지. 여러분들은 조금, 어, 요런 거는 아니야. <웃음> 요런 거는 아니야. 어, 나 그, 어, 조금, 음, 차분해. 그런 어, 거는 아니야. 아무튼, 예. 어, 저기 뭐, 저기 뭐, 이 사람 뭐 질까? 안져요 지지 않고 얘기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명분이 더 분명하고 왜냐하면 그렇잖아. 뭐야. 초딩도 아니고 그딴 식으로 하게.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어, 대들지. 이게 대들 대든다는 표현은 그렇고 자기도 할 말을 하지만 자기도 논리대로 다가 가지만 여러분한테는 그치 깨갱이다 이거지. 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갱이다 이거. 왜냐면, 사람이 안부를 묻는 것도, 예와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와 격을 갖추면은, 명분이 있지, 그렇게 할 명분이. 그렇지만, 예와 격을 갖추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기, 막, 주도권 싸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 헤어져서도. 이게 무슨, 무슨 일이랍니까? 음. 이게 무슨, 무슨 일이랍니까? 왜 계속 이러고 있지? 어, 아, 여러, 어, 저기, 막, 아, 이, 사람이 자꾸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음. 여러분 왜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음, 이러, 이러는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해. 음, 여러분 좋아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아, 진짜, 올인할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아, 이게 있어요. 나도 옛날에, 내가 카드를 뽑으면 자꾸 제외 카드만 나오는 거야 제외 기미도 안 보이는데 아 이런 말 하면 싫어할까? 아무튼 근데 6개월을 제외 카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제외 제 카드만 나왔고 내가 다른 사람 것도 봤어요 근데 음. 새 연인을 원하는데 자꾸 제외 카드가 나오는 거야 예아 어.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어. 저기, 뭐, 제, 제외카드가, <웃음> 그게 틀린,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러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아, 그냥, 그냥, 그냥, 가끔씩 얘기나 하고 딱, 안 다시 안 만나요. 만날, 왜 만나겠어? 한번 헤어진 사람은, 응. 어.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게, 이게 딱히, 제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어. 그,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올인할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야 이게 어, 이게 정말 내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 오, 올인할 사람이 아직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이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 어. 그러면은 언제쯤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 카드에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게 그닥 보이지는 않아요. 음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이게 여러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호감이라고 그러니까 올인할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친분 정도 있는 거지. 음, 친분 정도 있는 걸 갖고 올인한다고볼 수는 없어요. 음. 주변에 사람이 그 그러고 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어떠한 가능성이 그다 보이지 않고 그냥 그냥 친분 정도로 가볍게 만나서 그냥 얘기나고, 어, 뭐, 거의 뭐, 남사친 비슷한, 어, 남사친 비슷한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 진짜 미안해.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 나 이런 얘기하기 진짜 싫은데. <웃음> 아, 씨. 어,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올인할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은 좀 빨리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음, 그냥 순수하게 어막 이것저것 따지는 거 말고 너무 계산적이 돼서 머리 아픈 사랑 말고. 음, 어 근데 이게 어 빨리 좀 원하는데 이게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지친다라는 거지. 음, 이제는 내가 뭐. 당분간은 연애를 갔다가 쉬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게 매력이 없나? 어, 그것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충분히 매력 있어요. 음, 여성스럽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지. 여성스럽고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근데 왜 남자가 안 생겨요? 라고 하면 그냥 주변 여러분들이 너무 어, 기대가 큰게 아닌가 싶어. 기대를 좀 낮춰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장 여러분한테 올인할 사람을 찾으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어 저기 사람들을 갔다가 그냥 만나는 연습부터 좀해 봐라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성스러운 맘들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팔고 싶으면은, 예쁘게 마네킹에다 입혀가지고, 예쁘게 데리고, 그러고 조명 때리고, 이거 갖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는 데다 두잖아. 어. 이, 이 옷을 팔고자 할 때는.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일을 팔고 예쁘게 따서나 빛나게 먹음직스럽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조금, 음, 너무 이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밖으로 조금 드러내야지. 여러분들의 매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영마성이 별로 없어요. 어,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음, 그리고 자기가 뭔가, 뭐,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야. 조금 음, 밖으로 좀 나가라. 이분은 너무 안 나가. 어, 조금 밖으로 나가서 어,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자꾸 보여줘라.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그거야. 여러분들의 매력을 너무 집안에다만 둔다라는 거지. 음. 근데 그거는 이해는 해요 집안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이 다 가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자고 하면 조금 밖으로 나갔으면 봐야 돼요 조금씩 시간 내서 사람들하고 그래야지 사람을 만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띄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매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 너무 이렇게 안에만 들어있고 일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올인할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야 음, 여러분은 조금 움직이셔야겠다라는 거죠 음, 성격이 아니라도 살짝은 그래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리듬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될까요? 어 그러면 돼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참 밝은 사람이었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박다라는 걸서 예, 들아 놀자! 뭐 이런, 그런,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어, 아, 철수야, 뭐하니? 어, 어, 민수야, 뭐하니? 혜야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렇게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 어떤 그런 계기들 있잖아요. 세 세월을 지나서 풍파를 겪으면서 좀 말수도 적어지고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어, 저기 후천적으로 그렇게 더 어. 바뀐 게 아닌가 싶어. 그 대신에 여러분 조금 나가봐요. 음, 그러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음,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첫눈에 바란다기 보다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차츰차츰차츰차츰 알아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남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어, 올인할 사람이 생길 거예요. 음.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나가서 얘기를 해라. 사람들하고 시간을 내서 어, 교류하는 시간을 내라.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올인할 사람이 생긴다. 그 사람은 어. 어한 사람은 어 조금 남자다운 성격 저,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남자다운 성격이고 한 사람은 좀 이지적인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봐요. 어 자꾸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어안 돼. 자꾸 나가봐야지 된다. 그리고 어, 과거의 남 과거의 남친도 여러분한테 자꾸 어, 관심을 보냈는데왜왜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관심을 보여요 음, 어, 여러분들이 어, 여성스럽잖아 음. 자 1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런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게 올인할 사람 어디 봅시다. 어, 내게 올인할 사람 음, 내게 등대가 되줄 사람 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사람 이 음. 나올까요?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어. 아이고 여기는 조금 힘들다. 어, 힘들다라는 거는, 뭐가 힘들냐면은, 음, 나갈 거는 많은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음, 뭔가, 어,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 많았다. 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어, 어 저기, 막, 실물, 실물 쓰지. 돈을 갖다가, 어, 저기, 막, 내가 일한 것만큼, 음, 가져오지 못한 것도 하나의 실물이에요. 그런 거지. 음,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 아, 뭐 저기 막 세일 자리 찾아요? 세일 아,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뭐 음, 어디 봅시다. 음. 어디 보아요. 지금 조금 음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 사랑에 속고 돈에 운다 라는 말이 딱 여긴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힘들게 뭔가를 끌고 왔지만 결국에 남은 거는 어, 그런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요 어, 뭐 남은 게 빛이라든지 어. 아니면 낼 카드빚 같은 거라든지 어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지 그리고 정작 내 권리는 찾지 못하고 어뭐 그런 거예요 어,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경중은 차이는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 일한 걸에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몸이 조금 고단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어좀좀 음. 이번에 뭔가 어, 이거 갖다가 세 글자로 이제 팔랑기 어. 어, 뭐, 그래갖고 조금 음, 그랬던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경제적으로 지금 여기는 좀 힘들다 어, 그리고 어, 맞아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었어요 여기는 음,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은, 음, 이거 내색을 하지 못해. 이걸, 어, 디 가서 내, 어디 가서 내색해요? 어, 나 사랑, 어, 사랑에, 어, 사랑에 섰고, 돈에 울었다고. 사랑에 울고, 돈에 속한, 아니야. 사랑에 섰고, 돈에 울었나? 아, 어, 사랑에 섰고, 돈에 울었다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얘기 못하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음, 아, 다, 지금 답답하지, 답답한, 이런 걸 갖다 모른다는 거야. 음.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지고 내가 지금 어, 상황이 이래요 라고 어디가서 말도 못할 벙어리 냉가슴이 딱 여긴 것 같아요 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라는 거지 아, 여기는 정말 올인해 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올인해 음.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음. 근데 그게 그래요 이게, 아, 이게 오리, 이, 이게, 왜, 왜 이게 힘든 일이냐 하면, 음, 불확, 이게 뭔가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면, 어, 눈으로 보이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발 한, 발 하나만 잘못 들여도 청길 낭떨어지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살얼음 팔을 갖다가 걸어가는 그런 형국 같이 보인다라는 거지. 어, 너무 지치고 힘든데도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어디, 어디선가 빵구가 뻥뻥 날 수도 모르고, 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다는 걸 갖다 얘기도 못 해. 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어, 겹, 겹, 겹, 경사, 줄, 초, 이게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겹, 경사 질초상이라고 이게 이 조, 일이 잘될 때는 그냥 뭐라도 잘 되는데 안될 때는 어 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내 형편을 갖다가 좀어 누군가 나좀 어, 돌아봐 주지, 어, 조금 누군가 누군 좀날좀좀 좀좀 도와줘, 어, 나한테 도움을 좀 베풀어줄 사람이 없나 그런 걸좀 생각하는 거지. 어.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어떻게 SOS를 쳐도 없어.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음, 너무 힘들다. 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막막해 보여. 음. 답답해. 이 카드를 보니까 가슴이 진짜 답답하고 정말 어, 좋은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는 느낌이다라는 거지. 음. 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사람보다는 사, 어, 그 여러분의 그이그갈곳 없는 마음이지 어, 누구한테도 터넣지도 못하고 어, 그리고 그이내이 이 처절한 이 마음 있잖아요 어, 이 마음을 갖다가 어, 좀 이렇게 끌어안아주 강하게 끌어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한테 이게 꼭 어, 어, 나한테 먹고 살걸 도와달라 이,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그게 힘들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갖다가 어, 내가 이 먹고 사는데 점념하고 나한테 주어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이 돼줄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힘들지 않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대화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어. 대화가 너무 너무 필요해. 어, 어디 가서 진짜 그그 그 옛날에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알잖아요. 그래갖고 땅을 파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삼국대기에 올라갖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 말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갖다가 기확터놔야지만 어, 병이 안 생긴다라는 거야. 음. 스트레스 나게 지금 어 조금 너무 힘들다 어 힘들다 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그래서 남어 나한테 올인해 줄 사람이 나올까요 올인해 줄 사람이 나올까요 음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음 이까 그러니까 걱정들이지 이 걱정 저 걱정 음, 이 생각 서생각 엎치락 귀치락 어, 그런 거예요 음, 이게 솔직히 어려울 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음, 어디 갔다 말 못해요 음, 어디 갔다 뭘 못하고 그냥 아 이번 카드가 왜 이럴까 음, 아 정말 말하기가 내가 자꾸 쳐져요 어, 여러분 힘내요. 어, 여러분 힘내. 빨리 좋은 사람 나타나라. 아싸, 어, 좋은 사람 나타나라. 우리 이번 어, 카드 뽑으신 분들, 좋은 사람 나타나라.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좋은 사람 나타나라. 음, 주변에 누군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어, 없지는 않아. 그래도 어, 없지는 않지만, 음이 사람하고는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마음이 더, 마음을 터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여러분한테 조건부적인 어떠한 어, 행동만 한다는 거그 조건부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네가 이만큼 노력하면 나도 노력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찌질한 거지. 음. 아무튼 그런 사람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음.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무슨 생각? 음. 아, 아쉬워도 저저 저 사람을 갖다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건가. 음. 왜냐면 주변에 사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 제 저렇게 대화도 안 되고 이러는 사람이라도 그냥 옆에다 둘까 뭐 생각이 많은 거지. 이게 음.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걱정 저 걱정. 그다가 얘 얘도 뭐안 되면 어떡하냐. 제 하는 거 보니까 좀 이런데 얘가 나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지. 얘하고 진짜 오래 갈수 있는 인연인가 이 걱정 저 걱정 막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면 아 저기만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나고 아 근데 결국은 꼬르륵 소리가 녹음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너무 크게 났어 아씨 아무튼 아, 어디까지 저 꼬르륵 소리 때문에 맥이 끊겼네 아 여러분한테 한번 웃음을 선사했다 생각해요 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소리 안 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 가지고. 암튼 근데 이 사람은 어, 조금 배려심은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어, 배려심은 부족해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어, 내가 좀 좋게 말하려그랬다가 여기서 카드가 어, 아닌 게 나와 가지고 왜냐 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게 꼭뭐 어떤 물질적인 이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배려식, 자기는 그래도 공평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기준이에요? 음. 뭐 저기 뭐야 무슨 공공기관에다가 어 이건 합리적인 어 합리적인 잣대입니다라면서 무슨 케이스 막 그게 딱찍었나 그거 아니잖아. 순전히 자기 생각에 공평한 거지. 음 이게 모든 사람이 만인이 이걸 딱 들었을 적에 아, 그건 공평하네. 이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냐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 주변에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딱히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내가 어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이렇게 이이 이 사람이냐 이사람이냐면 아직 비교할 대상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없다. 어, 비교할 대상이 없어.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뭐뭐 뭐 저기 막 비교하다 할 일이 없지. 그냥 딴 사람한테 가면 되지 지금. <웃음> 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얘는 안, 어, 얘는 안할것 같아. 요 음, 주변에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올인할 사람이 아니에요. 음, 돈이 없지는 않아. 어, 돈도 있는 놈이 우지라를 해. 어. 그거, 아니, 밥한끼 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 그렇잖아요. 밥한끼 사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내가 밥 샀으니까 너는 그러면 케이크 사라. 어, 뭐, 이런 거잖아. 아, 쪼잔해. 밥, 밥, 밥 하나, 밥 사먹고, 어? 후식 쏘고. 그래봤자 돈 얼마나 든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사주길래. 이 사람 성격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까지도 안 사줄 것 같구만.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 어, 이 사람하고 뭐 사귀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얘하고는, 음, 힘들겠다. 어, 내가 피곤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내려놓는 것 같아. 음. 안될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또 들어오나. 근데 왜 여러분은 이게 이게 남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왜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음 일단은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이 안된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급한데도 그래도 아 어 연애는 좀 하고 싶고 연애를 하려고 딱 누군가가 나오면 내 상황에 걱정을 해야 되니까 아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이런데 어 연애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이 생각도 나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아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걸 갖다가 일단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연애도 하자 근데 이게 안정 시켜놓 이거 이거 갖다가 하고 있다 보면 뭐야. 쓸쓸하고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아또 그래도 어, 누군가 하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엎치락뒤치락 한다라는 거야. 잠자다가도아 이렇게 엎치락하면서 아 그냥 남자를 사겨 뒤치락하면서 어, 아유 내가 그런 생활 어, 생활이 이런데 이거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놓고서 남자 타령하지. 아유 내가 미쳤지. 아, 네가 제정신이야 이랬다가 어, 엎치락뒤치락. 이거 이거 갖다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이 인연이 들어올려고 들면은요, 이 엎치락뒤치락할 필요도 없어. 어, 여러분이 고민이나 생각도 안 해. 인연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도 많고 엎치락뒤치락 고민고민하는 거는 찐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의 이걸 갖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젖어야지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왜요 라고 묻는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나 근심이 가득한데 이 남자 앞에서 웃음이 나오겠냐 라는 거지 어, 웃음이 안 나온다 라는 거예요 어, 남자들은 그래도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막 어. 저기, 막, 굉장히 흔하, 흔한, 흔한, 어, 흔한, 흔하게 깔려있는 지식들, 연애 지식들 있잖아. 우리가 글로 연애를 배울 때, 남자는, 어, 자기를 향해 잘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웃어줄 정신이 없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이거를 다 해결해놓고, 여러분들이, 어, 어, 얼굴에 미소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쯤에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어, 좋은 사람이 다가오겠다라는 거예요 음, 좋은 사람이 다가와요 음. 그, 저기 뭐야, 선생님 그런 카드가 어디서 나왔냐요 라고 어, 묻는다면 음, 알수 있어 어, 어떻게 알수 있냐 그건 비밀 어, 영업 비밀 <웃음> 영업 비밀? 어. 아, 무슨 영업 비밀이야? 어. 이두 카드요. 요거 요고로 아는 거지. 어. 그런 거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사람이 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어, 마음에 안들수 있고, 왜냐하면 너무 빡빡해 사람이. 고관에서 어, 인신난다 그러잖아. 어, 근데 국간에국간에서 인신 난다 그러는데 그 밥값 착값그거 악구하는 남자하고 사귀어서 뭐해요 어, 이런 사람한테 밥 얻어먹으면 체한다니까 밥을 더밥 함께 얻어먹으 약값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막 일단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밝게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겠어. 억지로라도, 뭐, 책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뭐, 보기 굴러 들어온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격에 억지로 웃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거지. 어. 진짜로 좋아야 웃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격에. 어. 그래서 하는 말이라는 거야. 어. 저기 만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때아 이제는 내가 등을 폈다 라고 싶을 적에 그때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요 어, 남자가 없는 게 아니야 어, 여러분한테 올인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그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음, 아 제가 빼먹은게있는데전 어, 남친도 어, 어쩌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 다는 그렇지 않고 음, 뭐 그게 막 대단하게 막 그게 아니라 어지 기분 내킬 때 연락이 오,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내게 올인할 사람 나올까요?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한테 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어, 여러분들이 글쎄 알아챌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음. 무슨 뜻이냐고요? 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어, 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내가 좋아도 말은 못 하고 그냥 그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철수야 나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되지 막. 야 그거 니가 해 어디 봐 어디 봐 아이고 그거 깨끗해 에이. 이, 예.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솔직히 이게 초등이지 그 어른이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 어. 그래서, 뭐, 철수야, 나 서, 설탕 좀, 어. 갖다줄래? 그럼 갖다주고서 그냥 너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 맞는데 두개세 개씩 넣어서막저야 나는 하나야 원래 나단거 싫어해 그러면 단게 맛있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 왜냐면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 저기만 음, 조금 어. 4차원적인 게 없지 않다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그게 딱히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로서 마음에 안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남자로서 마음에 안갈 수도 있고 얘하고는 딱 여기까지 어, 딱 여기까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친구가 결국은 여러분한테 어, 저기만 마음을 전해 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닦아놓고 마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지. 어 헤미야 혜미야 우리 어이 저기만 일주일 에한 번씩 뭐 요거 할까 뭐 저거 할까 어 아니면 네가 어 좋아하는 거 우리 같이 가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제안을 해오고 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 저기 막 연인으로 발전하기를 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은 여러분한테 하는 제안은 그게 뭐다? 어 미끼 같은 거예요. 어 미끼 같은 거 갖고 자기를 어, 이 여러분을 갖다가 자기 안으로 끌어든 끌어든기 위해서 어 약간은 미밥을 뿌린다라는 거지. 음 그런데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왜 그런데 어디 봅시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조금 요 관계를 갖다가 어 그냥 라이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음왜 라이트하게 보냐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올인할 것 같이 말을 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올인을 할지 그거는 미지수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은이 사람의 말에 혹할 수가 있지만 내가 아까 그랬자 이 사람 4차원이라고 어, 4차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꼭 어, 이성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 그런 건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 4차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어, 스트레스를, 어,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람하고 어떠한 연인 관계를 갖다가 맺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신중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두루두루. 음, 두루두루. 뭔 두루두루라고 하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빌려줄 것 같아. 음, 근데 비, 그런 거 빌려주 그 남녀 문제에서는요. 어, 돈이 왔다 갔다면 안 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 관계는요. 산으로 가 버려요. 음.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지 말아라. 돈만 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다가 뭐 같이 뭐 하자 그러면 그딴 거는 좀아 어,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냥 어, 자기 자기 비즈니스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어, 투자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누구 말 듣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 말에 호응을 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음, 높다라는 거야. 그래. 예,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럴싸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잘 보라는 거지. 응. 어, 아닐 수도, 이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참고상에서 좀잘 지켜보라라고 하는 거지. 응. 어, 이게 진짜 100%고 확신이야. 어, 1 더하기 1은 2처럼 완전히 클리어야. 그러면,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좋은 의도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좀 두고 보고 동거래 하지 마. 동거래는 이건 철칙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동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음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유튜브 봐요. 그 개그맨 박수홍도 그 형, 형한테 뜯기지. 가서장인자 부모한테 뜯기지. 그게 돈뭐 돈이 일단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어 평정심을 잃는다니까. 음 그니까. 와, 선생님, 저 그런 돈 없어요. 그런 돈이든 저런 돈이든 내가 힘들게 번 거는, 어, 힘든 게번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라, 이거죠. 음. 어,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진짜 아차하다가는 진짜, 어, 큰일 나요. 어, 왜냐? 이 사람하고 좀 대화가 좀안될 수가 있어. 어, 대화가 좀안될 수가 있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이 사람한테 항상 그 긍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을 했다면,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어, 아, 조금 현실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현실감이 없고, 여러분들이, 어, 좀, 태도가 변화, 태도가 변화하니까, 이 사람이, 어, 자기의 성격을 어느 정도 드러낸다. 그렇지만, 여러분하고는 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갱 하고 간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한테 얘가 반기 들어가지고, 뭐, 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 저기, 뭐야. 한 단계 더 위다라는 거지. 한 단계 더 위다. 음. 한 단계 더 위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 이제 이 사람하고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음. 객관적으로 어 오는 시기가 올 거고 여러분들이 음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줬다라는 거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어주니까 뭐에 스트레스는 다내 몫이라는 거야 이 사람 어, 뒤치다거리 벌려놓은 거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 그리고 어,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요, 만약이라 그랬어요. 음, 만약에, 뭔가를 갖다가 같이, 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뭔가 했다면, 그거는, 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어, 그럴싸한 말로, 여러 사람의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만, 그걸 갖다가 꼭이 사람이 다 걷, 어, 걷었다라고 보기도 힘든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야사기꾼아 네가 하라 그래서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면 뭐야 여친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도 한패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설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일부 사람들한테 그런 카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돈 거래나, 어떠한 투자는 좀 신중해라, 라고 하는 거지.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 저기 봐, 마, 저기 봐, 올인할 사람을 갖다가, 저기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지 참 저도 난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음.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 거를 갖다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 음, 돈을 갖다가 좀 손해를 보긴 손해를 보겠지만 손해를 보겠지만 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얘가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막 여러 여자한테 이렇게 어, 한 느낌이 나네.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고, 음,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 음, 요 카드하고 요두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음, 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이, 이게 차안 좋은 게 연달아 나왔거든요? 어, 이것만 없었어도 괜찮은데, 이것만, 이것 때문에, 어, 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얘, 한테 발이 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지. 대화가 안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너무 지쳐서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사람한테 그치 전에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어, 그래 야네가 잘났냐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어,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여자래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뭐 조금 막막한 거는 없지 않아요. 어, 막막한 건 없지 않다. 어, 막막한 건 없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 음, 이거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제, 아, 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냐? 어, 그, 그, 은근히 그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 사소한 그 시기 질투,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 시기 질투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석 어, 저기, 궁지에 몰아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게 과거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조금 앞으로 올 사람은 만약에 이, 이게 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 앞으로 올 사람은 조금 신중하게 좀 보세요. 음, 신중하게. 신중하게 봐라. 뭐 다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음,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 음. 맞아요, 맞아요. 어. 여러분이, 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어. 아 진짜, 나한테 감정적으로 올인을 해줄 사람을 갖다가 찾는다 고랬더만 이게 이상한 대로 올인을 하게 만드네? 음, 그런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음, 당분간은, 어. 한 템포 쉬어라. 어. 이 사람은, 좀 신중하게 보고서 좀 흘려보내라. 만약에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그냥 흘려보내라. 왜냐면이 사람을 쥐고 있으면 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어, 구설이 어, 말도 못하게 난다라는 거지.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판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이름도 팔, 팔기 팔 때문에 내가 이사람 약간 4차원 기질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원하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냥 어 하다가 어 발빼기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보내고 나면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봅시다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왜냐면 올날 사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되지. 이거는 뭐.. 어, 어디 봅시다. 올리날 사람, 올리날 사람, 올리날 사람. 음. 이 사람은 일단, 어, 신중하게 고려를 해본 다음에 흘려보낼 수 있으면 흘려보내보세요. 어, 이 사람 가고 나면, 어, 저기, 막, 뭐 누가 하나가 빨리 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음. 그 사, 에, 일단은 하나는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보내라 했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이 사람이 왔다 갔을 수도 있잖아. 어. 그렇잖아요. 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사람이 왔다 갔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보내면 안 되지 이게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앞으로 의을 미래가 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미 과거사였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지 어, 잘 보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 어떤 애가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 보다는 어, 좀 떨어지긴 해도 어, 나쁘지 않다 음. 요즘은 여자가 더잘 나가요. 어, 여자가 더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 어, 여자가 더잘 나가는 사람이 많고 조금 어, 여러분 생각에 좀 부족하긴 해도 어,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어, 저기 뭐도 어디 봐.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딱볼때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아. 음. 여러분들 볼때 부족하다 느끼더라도 조금 어 그냥 옆에다 살짝 더 봐야 어떻게 하는지. 음. 왜냐하면 카드가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온 상태라 왜 잠깐 더 보라고 하냐면은. 음. 아 이거 참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이 사람도 조금, 음, 뭔, 뭐냐면, 자기 그, 이,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음, 왜 생각을 해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 그, 어이 사람이, 어, 딱 겉모습하고 이 겉모습하고 하는 행동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은 이 과거에 여러분한테 데미지를 준 친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 겹치는 그 레이어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다고민한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그아 제가 요 부분은 그 과거에 전 남친하고 좀 겹치는데 혹시 내가 어, 또 얘한테 좀어 그, 저는 그, 그, 그거 있잖아요. 소뚜껑, 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고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이, 그, 그, 살짝 덮치는 그 레이어 때문에, 이 사람한테 조금, 어, 좀, 그, 주저주저리, 주저, 주저주저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음. 제, 제,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내버려둬봐요. 왜 내버려둬보냐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잠깐 한두 번 봐서 어떻게 알아. 그래도 최소한 조금은 더 봐야지. 아, 조금 더 버라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최근에 사람들이 다안 좋게 끝났지 않았나 싶어. 그렇다 보니까 몇번안 보고서 그냥 확확 내려찍는다라, 내려찍는다라는 거야. 그럴 필요, 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럴 필요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미리미리 쳐내면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서 잘라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한테 어, 다가와줄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은 있, 있는 거는 맞아요 결론은 있는 거는 맞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이 이 사람의 기억이 너무 이게 그, 그, 여러분들의 그 각골 명심이라 그러자 뼈에다가 새겼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경, 일이 뼈에다가 새겼, 새겼기 때문에 조금만 겹쳐지는 어떤 이미지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기겁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서 그냥 다, 어, 아니야, 어, 너 저, 전에 과거의 남자하고 겹쳐. 어, 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어, 알,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나그렇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의 댐데미를 갖다가 살펴보고서, 내쳐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갖다가,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미리 자른다는 거야. 음. 너무 미리 잘라버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요. 어, 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주란 소리가 아니에요. 댐데미를 보라는 거예요, 댐데미를. 어, 그 다음에 잘라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올인할 사람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헤어지셨어요? 어떻게 딱 카드를 열자마자 이게 음 그래도 여러분 씩씩하시네 음. 씩씩하시고 어, 자기 개척을 갖다가 어, 씩씩하시다 어. 긍정의 에너지가 어, 넘치는 것 같아요 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친다 좋지 어, 사람은 어,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어. 근데 그게 참 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친다 어디 봅시다 오 대박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 이제그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헤어졌다 그래도 여기에 딱 주저앉아가지고 어 언제까지 막 슬퍼하면서 어, 나 인생은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헤어져서 아이뭐음아 아이, 갈럼이니까 갔겠지 어 이런 거지 갈럼이니까 갔겠지 어 저기 뭐야 아 괜찮아 어 하나가 가면 하나가 또세개 오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무한 긍정 어 근데 이게 되게 빨리 올거 같은 느낌이 확 뜨네 <웃음> 그런 거 같아요 어. 여러분은 뭐 뒤를 잘안 돌아보는 거 같아 일단 끝난 거에 대해서 어. 끝난 거.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 자체가 시간 낭비다 이거야 어. 내가 뭐 알아 이 바쁜 세상에 어. 저기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 네. 앞으로 해야 나갔던 거할 뭐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시간 낭비를 하고 앉아 있겠냐 라는 거예요 어, 안될거는 빨리빨리 자르고 어, 빨리빨리 결다리 쭉쭉쭉 어, 어, 자르고 음, 될 거면 좀 빨리빨리 아 뭐하라고 어, 민기적 민기적 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속은 시원시원하네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음. 전에, 옛날에는 안 그랬었을 수도 있어. 어, 근데 왜그러냐면은 아, 이게, 그, 여러분들의 그 인연들이, 어, 여러분들의 인연들이, 뭔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어떠한 믿음이나 정을 갖다가 공고히 쌓아나갔어야 되는데, 어, 상대방이, 어, 느 정도 하다가, 어, 아이, 이건 아닌갑다 하고 계속 가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아유. 저기 뭐야 뭐하라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저놈도 저놈도 갈 거라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야 음 노력도 끝까지 안 해보고 그렇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좀 하다가 뭐 좀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아 포기하고 돌아선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 같아 뭔가 이렇게 음. 이게 무슨 일일까? 어, 아니, 올인할 사람을 갖다가 했는데,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나러 어쩌라는 거지? 와,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리딩을 해줘야 되지? 왜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늘 실망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어, 얼마 노력도 해보지 않고 나가 동그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아니면 어, 저기 막 그 여자 문제나 어, 그런 어, 그런 것들로 나를 갖다가 사,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 인간들만 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것도 참 슬픈 거야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거는 그냥 빨리빨리 잊고 어, 빨리빨리 어, 똥처럼 빨리 치워 이런 것 같아 음 그 미련도 두지도 않고 어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이게 뭘 뭐, 이게 무슨 느낌이죠? 음. 여러분들의 이게 아직 안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이 그 지금 헤어지신 이분, 음,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아직 약간 완전히 끊어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어, 여러분은 이게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이걸 끝났다라고 어, 보진, 아,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가 더 남았지 않았나. 음, 아직까지 너와 내 사이에 어,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이 근데, 조금, 어, 성급하게 이별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 어, 왜냐면, 그런 것도 있, 어, 그런 것도 있지. 빨리빨리, 아, 귀찮게, 어, 어, 질질 끄고 싶은 맘도 없고, 어, 없을 뿐더러. 그렇지만, 이, 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너와 나하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하고 그냥 그래도 얘기는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별로 어 그닥 어 여러분들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닥 얘기하는 것 같다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고 어, 이 사람만 보면 승질이 난다 그래야 되나? 너랑 나랑 맞는 게 하나라도 있었냐라는 거야. 음 내가 뭘 하자고 해도 어또 맨날 어.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냐? 어이 한 번이라도 순수하게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맨날 뭘 갖다가 해달라 그러면 투덜투덜 투덜투덜 투덜, 어뭘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옆에서 궁시랑 궁시랑 궁시랑 궁시랑 뭘 하나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아미 그래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좀어좀 어, 좀, 좀, 좀 우리 다시 한번 침착하게 생각하자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는 것 같아. No no no no. 응. 무서 뭐 이제 좀 어, 의견에 차이가 있다라고 봐이 사람하고는 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이 음. 과거의 사람하고 안전하게 끝나고 이, 이, 이, 이 모든 게 끝나야 새 새로운 이런 올인 올인할 사람이 들어오지 이게 끝나지 않았는데 올인할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인할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참 어. 골치 아픈 문제지. 음, 어. 맞아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어. 아직까지 어. 할 말이 있다라는 거야. 네가 뭔할 말이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아, 나다 필요 없고 됐고. 어. 뭔데? 어, 빨리 어, 얘기하려 빨리빨리 하고 꺼져. 이런 거지. 어, 얘기하려 빨리빨리 하고 꺼져. 나 너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겠지. 어, 너 나한테 무슨 거짓말로 네가 약을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더 이상은 어, 네 거짓말에 내가 놀아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말 있으면 하고 꺼져. 어, 이런 거 같아요. 음.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들이 왜, 이 저기, 막, 이렇게 확 내려쳤는지는 알것 같네. 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어, 저기, 막,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 데미지를 조금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야. 빨리 그냥, 아, 빨리 꺼져. 내가, 어. 이, 이양 꺼질 거면 니가 싼 똥도 다 치우든가. 어. 어. 치울 능력 없으면은 내 눈에서 띄지를 마. 어. 난 너만 보면 화가 나. 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그, 어, 지가 하늘을 갔다가 치울 능력은, 치울 능력이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는 거지. 난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얘가 어, 어디서 얘가 어, 저기 막 연락을 하고 연락도 하는 것같아 연락도 하고 저기 막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질 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따지고 뭐하고 싸우고 에너지 다 빼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그 생활을 갖다가 진짜 마지못해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일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때쯤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생길 것 같아요. 음, 그때쯤에.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생긴다 어, 생기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가 다가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그 남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없다 그래야 되나? 기대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면 지금 이 사람하고 이 문제가 진행 중이든지 아무튼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일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 뭐이 사람이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먹고 먹 뭐, 먹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더 부담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카드도 더 썼을 테고 고지서 날라 이뭐 12개월 할부로 산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사달라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뚜껑 내 열리는 거지.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새끼한테 뭐 이렇게 많이 사줬나 싶은 거지. 뭐야 아직도 할부가 6개월이나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뚜껑이 남는 거니까 아 제발 꺼져 나한테 구차기 굴지 말고 어, 여러분. 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힘들게 아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쪼쪼 어, 몇 달만 저기 하면 이거 다 청산하고 아 이제 홀가분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그 무렵에 어, 누군가가 여러분 어, 여러분한테 어,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지 어, 기대감이 없다 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치 어, 산전수전공중전 내가 남자라면 진짜 아우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해, 남자라고 진짜 여자보다 힘도 더 세잖아 어, 꼴의 남자라고 어, 진짜 어험 하고서 어, 그러면서 니가 남자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어, 내가 다 해야 되고 이거 뭐야 어, 내가 네 빵셔틀이야 뭐야? 왜 내가 네저 꼬봉이야 뭐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그냥 아, 갈러이면 빨리빨리 가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성격이 좀어 털털하고 남남 어, 여자지만은 조금만 그런 게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 이 아. 됐고 그거 됐고 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어, 빨리, 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다가온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거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는다는 뜻은 음, 어디 봅시다 전 남친보다 난것 같은데 음, 전 남친보다는 낫다 음, 음. 전남친보다 낫기는 한데 어디 봅시다 이게 왜 이러지? 어.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이 그닥 어어 어, 그닥 어안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닥 안 좋아할 것 같아 어, 어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 어 입질이 조금 많이 올것 같은데 어.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잘 봐야 된다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음, 맞아. 여러분들이, 어, 예전 같았으면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그 호감이나 이런 걸 표시했으면은, 그냥 스스럼 없이 받아들고,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어, 식사할까요? 그 아, 그럼 식사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어, 그 상대가 여러분한테 밥을 먹자 그래도, 어, 이제 껍데기는 멀쩡해. 어, 껍데기 멀쩡해. 그, 그 옛날 같았으면 아 이게 내오 너무 좋아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달라져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내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다가 너무 솔직하게 이걸 다 내보여가지고 어 조금 안 좋은 어, 경험들이 많지 않았었나 싶어요. 이성 문제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화가 쌓이고 내공이 쌓인 게 아닌가 싶어. 과거에 어, 이런 연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공이 쌓였다? 어, 내공이 쌓여서 남자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어, 그러, 그러면 선생님 다가오나요? 네 다가와요. 어, 다가와. 다가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음, 조금 냉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냉정해지고, 굉장히 사물 같다가 객관적인, 어,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이사람한이 사람들한테, 옛날 같지 않다는 거 옛날처럼 그렇게, 어, 혜민씨, 우리 밥 먹, 어, 우리 저, 저녁에 시간 있으면 밥 먹, 밥 같이 먹을래? 그러면, 어? 그래? 어, 나 6시에서부터 쉬면 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저기, 막, 여섯 시 반에 어디서 만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더 했다면, 지금은 안 그런다라는 거지. 음. 왜요? 음. 이런 식으로 좀 차갑게 말한다는 거야. 음. 오늘은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방어태세를 갖춘다라고 봐요. 음. 근데 여러분한테 사람이, 어, 좀, 이번에 조금 들어올 것 같아. 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어 근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올런진 그건 미지수야 어, 왜 미지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 아직까지는 방어태세를 갖다가 너무너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누가 다 가면 아이 저기 막 그런거지 애새끼 저러다가 말겠지. 어, 쟤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어, 뭐 그런 거지. 쟤도 나한테 어 뭔가 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왔겠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사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응? 응, 어디 봅시다. 근데, 저기, 뭐, 너무 이렇게 철벽치지 말아요. 어, 남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사람의 댐댐이를 갖다가, 좀, 저기, 뭐,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어, 왜요? 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괜찮은 사람이 껴서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맞아. 어, 맞아.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약간, 어, 난항이 따른다라는 거죠. 난항이 따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어, 선생님, 어떡해. 어, 그거 나도 모르지. 나한테 다가와야 내가 알지. 대대대 <웃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음. 얼마나 다가오는데요, 그러고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이 이번에는 인기, 인기 폭발하겠어. 어, 인기 폭발하겠다. 근데 잘 봐라. 잘 보지 않으면 좋은 사람 다 차내고서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막, 실수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말 뜻은. 좋은 사람 다 차내고, 어,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잡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조심해야 돼. 어,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은 그냥 과거야. 어, 이, 그, 그,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막, 그, 저, 요즘에 스 보니까 그 이태원 사, 이태원 저거 때문에, 어, 경찰들 하는 짓이 그렇지. 근데 경찰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다란 말이야. 일부 경찰들은 그렇지 라고 해야지 그게 더 맞는 문법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들 다가오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지. 일부 남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 남자를 갖다가 다한통 속에 몰아넣고 평가하다 보면 정말 어, 놓쳐선 안될 사람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어, 조심해라. 어, 결국은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어,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잘 봐라.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어, 저기, 막, 내게 올인할 사람은, 내 네, 있어요. 어, 있는데, 이 올인할 사람이 올 무렵쯤에 너무 남자들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대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자칫, 어, 자칫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매사에, 어, 만사 부려 튼튼이라, 돌다리도 건너가고 신중해라. 여러분들이 다 신중하다가 가끔씩 한 번씩, 어, 이거, 저기, 저 덜렁덜렁 된다, 어, 그런 게 있어요. 내지만이 말을 안 할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이게 이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 덜렁덜렁거리지, 덜렁덜렁 되지 말고 이번엔 좀잘 봐요. 어, 여기 좋은 사람이 한, 한 사람이 껴 있어. 근데 꽤 많이 온다. 왜꽤 많이 온? 여러분 매력이잖아요. 털털하잖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왜냐면 남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막 여자여자스럽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음. 여러분들의 매력에 이 끌려서 남자, 레이닝맨, 어, 남자의 비가 내려. <웃음> 잘 골라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